마태복음 11장 12절, 아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을 침노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라. 침무아라. 침노하라. 는자 빼앗느니라. 이거는 제가 그냥 붙여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은 요한의 자원에 앞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계획적인 섭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단 세례 요한에 대해 알아보자면 은 요한은 의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렴 결백한 사람이죠 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명을 잘 감당했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홀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었고 열두 사도 가운데 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중 세례 요한만큼 큰 자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는 결국 그 평범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400년 동안이라는 긴 암흑기가 계속되던 때였고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악할 대로 악해져 있었으며 말씀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지 작업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 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혹시 지적할 수가 있나요? 지적할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나요? 쉽게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위가 높고 권세를 가진 자에 대한 죄를 이제 하는 일은 더욱더 우리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비범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부정을, 부정한 을부정 결혼을 비난을 했고 또 세리와 군인들 그리고 외식하는 신앙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러한 선지전, 선지자적 행동은 세리와 자신에게 위험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그는 악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용감하게 일을 수행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한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과 장애물도 개의치 않고 전진한다는 겁니다 악을 거부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진리와 의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유해야 할 참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크리스천의 삶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세례의 이큰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악에 대항하는 그의 신앙적, 열정과 정열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을 격찬하시던 주님의 말머리를 돌려서 뭐라고 말씀했죠? 천국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세례요한의 그 위대함도 천국에서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모세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거나 엘리야가 가장 위대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약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사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증거를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이,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있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장차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대한 성령님의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유엘 2장 28절 2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되지 않는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을 됩니다 그들은 어떤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받고 강한 성령이 그들 안에 물붓듯이 부어지는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교했을 때 삼천명이 애통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들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 나가서 그런 생각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할때 그들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 안녕하세요 예수님 고 구원 받으세요 하실 때 아멘 믿겠습니다 바로 이런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능력이죠. 그런 능력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보잘것 없는 소자라도 세례 요한의 이상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었던 베드로나 사도바리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윤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불의가 청산이 되고 완전히 의로운 나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을 이제 세례 요한은 꿈꿨던 거예요. 화장실에 지갑을 내가 두고 가도 며칠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으며 아무도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나라.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왜 이런 나라가 빨리 오게 하시지 않는지 답답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둘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땅에 천국에 임하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제 아니라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하셨죠? 바로 성령 성령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없으면 선지자의 사역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역하는 게 있잖아요 불사역하잖아요 성령 사역하잖아요 즉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인간이 변하기에는 인간은 아직 너무 약해요 말씀과 함께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뒤없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말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도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해도 그 자리 그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들다 쓰러져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먼 나라였어요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던 불가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천국에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김요셉 성도님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아,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서 김요셉 성도님 지금은 목사이지만 김요셉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거요 천국에서 저도 여러분들을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 안 부르고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꼭 천국에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아, 안녕해 주세요 <웃음> 안녕해 주세요 <웃음> 그 얼마나 좋아요? 어디까지 했죠? 항상 이게 다른 쪽으로 자꾸 빠지게 돼서 헷갈리게 되네요 자 다 천국에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는 보통 천국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까? 평화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노당한다 또는 침노한다 느낌이 바로 오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천국이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주의 정도를 잡아 가두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해서 천국의 활동에 상처를 입힌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이 세상,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세례요원이 어디에 갇혀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나 목적 그리고 내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누구에게 돌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돌려야 돼요 그리고 육적인 것들, 다 영적인 것들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의 사고에서 영적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로 우리가 빠르게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이 없어서는 결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 말은 곧그 세상 것을 사랑함은 하나님과 원수됨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결단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목표나 그리고 소망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이 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내 몸만 그냥 죽, 썩어 죽잖아요. 세상을 향한 이 줄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짓는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을 했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 세상을 필요를 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모실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곁에 서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내가 주님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일터에 가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항상 내가 주님을 까먹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을 필요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만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대 여러분 천국이라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멀리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했을 때 천국을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을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적, 정유면체 정사각형 모양의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점점 가까워져요, 천국이. 얼마나 멋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는데. 너무나 멋있었거든요. 여러분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럼 커지잖아요, 점점. 그런 것처럼 내가 막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도착할 것 같은데 또 멀어져요. 그럼 또 강력하게 기도해요. 또 가까워질 것 같은데 또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체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그문턱에 제가 손을 아예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때 천국의 문턱에 제가 도착하게 됐을 때이 조그만 주사위, 조그만 천국 같은 주사위가 갑자기 제 눈앞에서 확 커지는 거예요. 너무나 막 화려한 거예요 이 천국이.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천국은 저 멀리 있지만, 애당초 이 세상을 침략한 것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수동태로 보지 않고 중간태로 와서 오히려 천국이 세상을 침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중간태는 그 자체의 활동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자체가 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누구든지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요. 내 몸의 장기가 어디가 부족해요. 그러면 은 침략을 해야 돼요. 내 장기가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천국에 침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능력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침략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계속해서 침략을 해야 돼요 주님 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만 찾는 게 아니래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방패도 있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도 있어야 되고 복음의 신발,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형배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총도 주시옵소서 말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관총도 주시옵소서 포크레인도 주시옵소서 비행기도 주시옵어서 전투기 뭐 항공모함 얼마나 많 헬리콥터 얼마나 많아요 그것 말고도 그거, 그것만 있어요 동물들 동물들도 막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략해서 뺏는 거예요 내 걸로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받았어요? 동물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동물 막 강아지 이런 거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고양이 이런 거 근데 저는 독수리 현실적으로 독수리는 같이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어디까지 했죠? 이게 목사님을 약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그 저도 나이가 먹어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배도 나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부터 누구진, 누구든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쓰네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이제 예비군 아니고 민방이에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네. 미국에 대해 호감을 많이 가지잖아요 학벌 사회이고 백인 누월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미국을 보면 어때요? 침노를 당해요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멕시칸이나 흑인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미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미국에서 막아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죽자 사자 일을 해서 안정이 되면 또 누구를 불러요? 자기 식구들을 또불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즘 미국에 남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장관이 나오고 육군 참모총장도 나오고 부통령도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세례요한부터 연결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후에 부활이 있고 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모두 연속된 하나님의 구속사건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들어가는 것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축복이나 은사도 무한정으로 열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방어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구를 해야 돼요. 방어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예언 은사. 예언 다음에 통변. 통변 다음에 뭐가 있을까? 능력 행함. 병고침. 제가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병고침 사역. 신유. 그 은사를 너무나 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매일 기도를 해요. 주님 신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그래서 천국은 무한정으로 열려 있어요. 꼭 천국을 침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는 미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여자나 흑인이라고 해서 부족하다고 거부당하나요? 절대 거부당하지 않아요. 물론 그 나라 안에서도 처음부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예를 들자면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 밀입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미국에 내가 밀입국을 했으니까 내가 살아야죠. 먹고 살아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밀고 간 사람이 몸부림을 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이제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사회보장제도나 임금체계 같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잘 짜여진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신생국가 신생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나라가 바로 기회나라라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생기고 자기만이 아니라 또 누굴 불러와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가지고 와서 일을 시켜달라고 하면 나중에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딱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자격이 없고 비천한 계급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에 다 자기 나름대로 하, 나름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얼마나 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내가 몸부림을 치느냐 남들이 준 역할로 우리가 만족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고 목사고 아니면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도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더 깊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거 말고도 더 열심히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준 역할에 만족을 하다 보면 결코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게 돼요. 천국은 철저하게 우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저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이 나라는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들 여러분,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된 지책이나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위험한 일을 우리가 맡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을 부어주실 겁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완전히 세상의 행복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 집중이 아무래도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하여 실망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만약에 술을 좋아해요. 담배를 좋아해요. 그러면 환멸을 느끼게 해야 돼요. 주님 이 술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담배가 엄청 쓰게 뱀이 갑자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꼬리가. 담배를 막 피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게 담배를 피다가 뱀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가족 중이나 친구들 중에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세요. 계속해서 내가 도전을 해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 할 일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보석은 찾고 또 찾는 자에게만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력과 피나는 훈련이 없으면 승리의 멸루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멸루관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수 없이 우리가 천국을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 때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